이 예, 마음속으로 카운트하기 이티제 개인별 이별 기준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선 넘는 행동을 하면 이티제는 속으로 카운트합니다 만약 선 넘는 행동이 약한 수위였다면 금방 카운트에서 제거됩니다 하지만 수위가 셀수록 카운트가 오래 저장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이티제는 이별을 준비합니다 예. 이별을 하는 게 서로에게 맞는 건지 검토하기 그래도 이티제는 오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본인도 부족한 사람인 걸 알기에 나의 배려해주는 상대방과 이별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지 혼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혼인신고 후에도 지속될지 체크해봅니다 3. 미련없이 이별할 시나리오 짜기 이별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면 깔끔하게 이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짭니다 여기서 사회화된 이티제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져서 상대방이 바로 눈치챌 수 있게끔 합니다. 4. 정중한 통보 만약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면 주말 어느 날에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고 이별 통보를 합니다. <목소리> Bonin d u n f a i s Vlog, ASMR d u n Total n e g i Benefit Yul Nulil Suitsub n a r Uchuk s n